자, 다음은 사이드 스트레칭입니다. 그대로 오른손을 바닥에 짚고 왼손은 멀리 늘려줍니다. 후 자, 이때 왼쪽 엉덩이와 무릎 떨어지지 않도록 꾹 눌러주면서 가슴을 최대한 오픈시켜줍니다. 할수 있는 만큼 오른쪽으로 더 내려가셔도 되고요. 이때 어깨와 귀가 붙지 않도록 꾹 패킹 해주십니다. 어깨는 항상 골반쪽으로 호흡 다섯 번 하나 둘 내쉬는 호흡에 팔끝 쭉 손끝까지 늘려주시고 셋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같이 조여줍니다. 넷후 다섯 후 그대로 이번에는 프론트사이드 스트레칭입니다. 앞으로 45도 등의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인데요. 배에 힘을 꾹 주시고 왼손이 45도 방향으로 쭉 늘려줍니다. 셋, 후넷정글자세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백스트레칭, 흙을자세 가슴을 젖혀주는 스트레칭 그대로 뒤로 45도 오른쪽 방향으로 가서 활처럼 틀어줍니다. 둘셋넷 다섯 천천히 센터로 돌아오시고 꼬리뼈부터 경추까지 하나하나 말면서 다음 동작 반대쪽 양팔 벌리시고요. 오른쪽 사이즈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오른쪽 엉덩이 힘 주시고 오른팔을 길게 늘려줍니다. 갈수 있는 만큼 천천히 점진적으로 내려가시고요. 쭉 양손 바닥에 있는 손힘 주시고 오른쪽은 멀리 왼쪽으로 늘려줍니다. 넷후넷후 넷, 후.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고 프론트 스트레칭 전굴 자세입니다. 하나, 둘, 전굴 자세 할 때는 배꼽에 힘을 더 많이 주셔서 등을 최대한 유완시켜 주시고요. 넷, 다섯, 후굴 자세 가슴 활짝 오픈해 주시고 허리 힘을 더 강력하게 해 주십니다. 셋, 후, 둘, 하나, 그대로 허리 동그랗게 말아서 센터 앤롤업 잘하셨어요 하세요. 여러분 요가가 어렵게만 느껴지셨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저의 쉽고 재미있는 이하의 요가를 함께 즐겨보세요 차근차근 단계별로 업로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정식까지 건강한 즐거운 요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